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부평아트센터입니다. 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오늘 일요일이고요. 제가 주말을 맞아서 문화생활을 하러 네,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릴 전시는요, 21세기 동아시아의 미소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부평구 문화재단 그리고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주관하는 전시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네. 제목이 21세기 동아시아의 미소인데요.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가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문화예술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하게 상상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 기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이명용서는 변방의 아이들을 통해서 지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주력이 주변, 소수자에 주력해서 음. 그곳의 음. 어린이들을 담아내는 인권, 평화 등에 대한 희시의 집중의 현장을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좀 특징적인게 보이죠? 인물화인데 그하는풍경과 음. 삶과 자연을 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작가는 직접 이 현장에 들어가서 물감을 처음 본 아이들한테 물감으로 그림을 가르쳐주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다걸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꿈품은 DMZ라고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해서 그린 아, 작품인데요. 예쁘고 따뜻한 자연환경 안에서 귀여운 소년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데 저 DMZ의 러머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장가의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 여기 일곱 개의 연작 작품들은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이지요. 두 번째 작품은 누구 같으세요? 안중근이요? 네, 안중근인데요. 네. 뭘로 되어 되어 있나요? 영어로요. 영어로. 위키피디아 영문으로 안중근, 어, 그, 선생님의 업적을 표현한 아. 거를 3D로 출력한 거예요. 아. 안중근, 워지어,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잖아요. 들 네. 주변에... <목소리도> 저는 페트병에 이런 색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안경진 작가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현실과 그 숨겨진 이면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매달려 있는 게 괜찮아요. 관찰해 보세요. 이들은참 저쪽으로...